이미야 요르르 너네 빨리 안아! 에? 무슨 일 있어요? 에, 엄마? 무슨 일 있어? 너네, 여기 탁자에 있던 돈 누가 가져갔어? 나? 네? 전 아닌데요! 나도 아니야! 사실대로 얘기하면 용서해줄 테니까 빨리 말해. 누가 가져갔어. 난 진짜 돈이 있는지도 몰랐어 나도 진짜 아닌데 계속 그렇게 시치미를 뜨시겠다 그럼 돈에 파리 달렸니? 가만히 있는 돈이 왜 사라져? 말로 하니까 장난같지 지금 요르라 가서 사랑의 회초리 가져와 너네는 오늘 <웃음> 둘중한 명이 솔직하게 말할 때까지 회초리 맞는 거야 알겠어? 네? 엄마 저 진짜 아니란 말이에요 아 진짜 안 가져갔어 둘중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는 거잖니 남매가 안 좋은 길로 빠지려고 하면 구제해줘야지 아 빨리 가져와 음. 루야 루루 없을 때 솔직하게 말해봐 너 정말 안 가져갔어? 저.. 저 진짜 안 가져갔어요! 그럼.. 루르가 가져갔다는 거야?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전 진짜 아니에요, 엄마! 어, 엄마 여기.. 음. 자, 둘다 뒤돌아! 응. 내가 전에 로블록스 현질한다고 몰래 가져갔나? 생각이 나질 않아 그냥 내가 가져갔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혼내시지 않으실 거야 어, 어, 어, 엄마! 사실 제, 제가 가져갔어요 죄송해요 현질이 하고 싶어서 그만 그러니까 때리지 마세요 음, 뭐? 근데 왜 지금 말해? 아까 왜 사실대로 얘기 안 했어? 어, 어, 어, 가져갔다고 하면더 혼날까 봐말안 했어요 죄송해요 때리지만 마세요 안 되겠다 김리야너옷 입어 엄마랑 경찰서 가자 반늘 도둑이 소 도둑 되는 거야 빨리 옷 입어 경찰서 어, 가게 어? 어? 이게 아닌데 말하지 말걸 어 엄마 어, 네. 어, 사실 저 아니에요 엄마한테 맡기 싫어서 거짓말했어요 죄송해요 저 경찰서 가기 싫어요 잘못했어요 어구, 제발요 저돈안 가져갔다고요 너 지금 엄마랑 장난하니? 빨리 따라와 엄마 어, 네. 절아니라고요이 이 엄마 아유 누구 닮아서 스텝이었는지 빨리 왔다와 엄마 어, 저 진짜 아니에요 잊지마 너가 스스로 얘기했잖아 너가 훔쳤다고 어, 아유 진짜 그건 맞을까 봐 그런 거였다고요 아이 됐고 빨리 따라와. 너같이 어이? 나쁜 어린이는 아주 경찰에 가가지고 경찰서 아저씨한테 수갑 채워져가지고 아주 혼쭐을 나봐야돼 어디서 도둑질을 배워가지고 엄마 넌 <웃음> 그렇게 안 키웠어 빨리 따라와! 어이? 저... 감옥에 가는 거예요... 가... 감옥... 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니라고요... 여기서 꺼내줘요... 참넌 나쁜 어린이구나 엄마 돈을 훔쳐! 넌 징역 백년이야 그래 엄마의 돈을 훔치다니 너 같은 나쁜 어린이들은 따라오렴 무서운 아저씨들 이 녀석이 감히 엄마 돈을 훔쳐? 들어가! 불러봐! 감히 훔칠 돈이 없어서 부모님 돈에 손을 대? 들어가! 올라와! <웃음> 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나? 들어요. 제가 아니 아직 <웃음> 안 들었어. 다시 들어으뭘 <웃음> 훔쳤는지 말해. 제가 안 훔쳤다고요! 아직도 거짓말을 해! <웃음> 이제 말할 준비가 됐나? 아니 제가 훔쳤대으 그러네. 이 <웃음> 녀석이. <웃음> 경찰 씨가 날 가득고 고문할 게 분명해. <웃음> <웃음> <웃음> 아이 진짜. 응? 꿍실한 꿍실한 거지 말고 잘좀 따라와. 엄마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어? 어디서 도둑질안 나쁜 건 배워가지고. 어? 어? 얘들아 엄마 마트 잘 다녀올게 집잘 보고 있어 다녀오세요 2만원입니다 아유 현금으로 계산할게요 어휴, 돈이 딱 맞네 다행이다 네 영수 증 드릴까요? 아니요 버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애들이 기다리니까 얼른 가야겠다. 어. 어. 어. 어. 맞다. 리아야? 다 <웃음> 그래 리아야 집 가서 생각해보자 음 엄마가 생각해보니까 음 엄마가 이마트에서 음, 2만원으로 장을 봤네 응? 그 그게 무슨 그니까 러 엄마가 그 아유 깜빡했네 엄마가 장을 봤네 너가 훔친게 아니네 집에 가자 <웃음> 그날 밤 저희 엄마께서는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저희에게 치킨과 피자를 시켜주셨고 저는 치킨과 피자를 먹으면서도 사과 한마디를 하지 않는 엄마가 너무 미웠습니다 치, 어른이면 다인가 나도 빨리 어른 되고 싶다 리아야.. 리아야? 리아야.. 이거 좀봐 재밌지? 엄마가 이.. 너 주려고 장난감 사왔어 네? 미안해.. 엄마가 쓴지도 모르고 리아한테 화를 냈네? 아.. 괜찮아요 엄마는 나이 들으셔서 내가 쭈글쭈글 오겹살이시니까요 엄마가 그리고 좌뇌가 잠깐 깜빡깜빡 하시는 것도 전님이 알고 있다고요 어? 네? 어. 그래. 어쨌든, 사랑해, 우리 아들. 네, 죽을 죽을 엄마. 어. 네. 어.